<웃음> 어, 모닥불 펴놓고 불먹하기 좋겠다 옛날에 이거 품귀현상 기억나냐? 어, 네, 만... 네. 이거 진짜 못 구할 때 나는 동생이 이거를 한 박스로 집에 보내준 다 아... 진짜 귀할 때이거귀하시 비장한 다 <웃음> 파이팅 뒤로 오는 옆으로 하면 세트가 완전 바래다 어 하나씩 어, <웃음> 어, <웃음> <선수> <선수> 와봐 어. <웃음> 우와 우와 음. 고마워 <웃음>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아니 아니, 무야호 무야호 한집하면 됩니다. 아니으로본적 <웃음> 있어? 처음 봤지. 이거보다 더 컸어. <웃음> 히드씨가 휘성편에 지금 영탁이 형 목소리를 맞추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나왔네 나왔어 어 근데 뒤에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일단 일단 1번 아니야 2번? 응? 아니라고 맞지? 3번 <웃음> 3번만 3번 맞잖아 3번, 3번. 3번만. 3번. <웃음> 기가 막히지? 기 <진짜> 좋다 <웃음> 안다요 <웃음> 아, 5번 박영탄 4번 희성, 5번, 5번 박영타하하하하하아왜 <놀람> <놀람> <놀람> <고맙죠>, <놀람> 조금 헷갈린다 근데 선생님 3번이 박영타 2번 희성, 3번 아니야? 나는 2번 유성 어, 2번 유성 3번 아니 너도근데 맞지? 끝, 됐어 다라어 왜냐면 형이 안녕히 원하는 내 사랑하는 걸 우리 너무 이 부분이 파티로 익어 <웃음> <알라> <웃음> 오랜만에 사진 한번 찍자 <웃음> 하나 둘셋 스웩이야? 네 스웩 스웩 내 c a